제립 정보를 보면 많은 분들 립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. 립 정보가 뭔가요? 비밀이라고 합니다. 영업 비밀이래요. <목소리> 그래? 아, 아 이러네. 여기 왜 <웃음> 있어? 나 보면서 <웃음> 그 순간... 애들이 까먹어요 혼내요. <웃음> 그 순간이 아까 마지막에 이제 웃음, 웃음 잡는 얼굴이 라인이었어. 게 <웃음> 되고, 어 진짜, 무선가 <웃음> <진짜. 웃음> <웃음> 여기 앉아있는데. <웃음> 이 <이게> 라인 <라이브> 보이나? 이거 이렇 딱. 이제 곧 머리를 자를까 해요. <웃음> 너무 기르고 나서 이제 할 머리가 더 이상 없어서 다시 머리를 자를까 하다가 한번 오늘 묶어봤습니다. 정한이가 먹어보자. 이거 이후로 머리가 짧아졌다 하면 은아 그럼 말대로 됐구나. 안 짧아졌다. 아 그러면 은 활동 끝나고 자르려고 하나 보다. 그때도 안 잘랐다. 그럼 아 정한이가 8월까지 달 유지를 해야 되나 보다. 라고 생각해 주십니다. 한번더 해봅시다.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. 뭔가 어. 한번더 해볼게요. <웃음> 어, 너무 긴장했어 들어가는데. 못 자연스러웠어. 못 자연스러웠어. <웃음> 가자 집에. 나 이제 약간 예? 문법 파기하려고. 예. 가자 집에 같이. 예, <웃음> <웃음> 다섯, 오케이 컷. 네, 네 지연 녹화 끝나고요. 그래서 다시 환복하고 두 번째 무대 집으로 가야 합니다. 네, 저도요 갈게요. 아, 머리.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아,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이야. 더 자르면. 얼마나 그러니까 나 자르려고. 원래 뮤비 때 짧게 했잖아. 그걸 할까 좀안 할까 고민 중이야. 고민 중이야. 고민 중이야. 오처첫 무대 녹화입니다. 이 <웃음> 샵장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<웃음> 돼 있어요. 조금만. 다 핸드폰 걸려 있어. 요 울어보니까 아초, 핸드폰 아마, 켜져있어요. 진짜, 찍찍 치, 치 찍은 것 같아요. 네, 찍고 찍어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번에는 앞으로 반지를 많이 껴 네. 네. 하지만 이 반지는 절대 빼지 않습니다. 이제 시간이 있는 만큼 더 이제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수정 사항이 더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바뀌어서 곡을 잘 표현하는 안무가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어요 체력 소모는 졌다 하지만 춤 자체가 어렵다 따라하기 힘드실 거예요 의도치 않게 길어졌어요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저 빼고 주변에서 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계속 제발 자르지 말라고 뭐 직원분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약간 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스스 익숙해져일 때도 됐는데 아직 안 익숙해지네요 와 Let's go! 와우 시간 어, 완전 여유로우니까 운동할 아, 때 뒤로 가는 게 이건 앞두 아, 어, 번째가 뒤는게아이 아, 아. 아, 그렇게, 아, 그렇게 할게요 니 고비의 순간은 확실히 그냥 아무래도 그 끝에 쪽이 네, 가장 절정에 치달을 때 그때 가장 네. 격정적이게 쳐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약간 감정적으로도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그 구간이 가장 힘든 거 같아요 이번, 이번 레디툴럽에서 제일 아컨셉잘 어울리는 데도이 네. 일단 순간이 아니, 아닌 거 같고 첫는 진짜 고민하고 있네. 어... 딱 봤을 때? 딱없어 아깝네요. 딱 불도 꺼지는구나 <웃음> <웃음> 불도 꺼졌어 <웃음> 나도 해 <해드렸다. 웃음> 끝났다 끝났어요, 아, 끝났어요, 끝났어요, 끝났어요, 끝났어요, 끝났습니다. I'm ready to l o 할수 있는데 춤을 추면서 좀 어려워요.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.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세트장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요즘 계속 예. 스탠바이 를 해야 해요. 그래서 네,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세트 더, 세트. 세트 더. 형 그러면. 앞을 묶어. 갈래요. 진짜? 저스갈래 응. 아, 아, 맞죠. 형은 특실하게 앞을 두 개를 보고. <웃음> 이시그 지금 시기가 좋아지고 너무 앞에서 직접 보여주요 <웃음> 그, 그래서 직쪽 보여주니까 아마 이제 멤버들 많이 발전하는 것은 아마 눈앞에서 우리가 더 놀아올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사실 컴백전인데 이렇게 MTV를 또 찍으러 왔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이쁘게 나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.